야 아빠 내일 내일 저기 뭐야 생일 내일이야 모레야? 모레 어, 그거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떡도 만들고 그 어, 저기 저신떡이랑 이거 쫙가야요 시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을아빠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네세요 내로 대로할줄 알아. 뽑아, 뽑아. 자, 음. 아, 요가안 되네. 테이핑이 없네. 잠시야. 이리 넘. 어. 이없어이 아들이 또 있어야 되는구만. 힘쓰는 응. 아들이 또딱줘야돼 자, 이번 같이. 거기 자기가 해. 그럼 내가 이렇게 땅을 누를게. 일하시죠. 아, 같이 하시죠. 거기다. 짠. 네. 메카롱도 이 있네. 앞으로 쫙 가면서 어, 받쳐줬어요 아들도. <웃음> 축하합니다. 오, 예쁘네. 어 초콜릿 아파트죠. 야 근데 누가 사왔냐 이거? 내가. 이거 야 근데 지금 제일 힘이 다 오는 메카롱이야 이거. 이게 어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엄청나라. 이게 나빠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근데 뭐내 딸이 이제 이렇게 좀 뭐지, 어, 포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 얼마나 어렵게 엄마 아빠한테 지금 이 그거를 내놨어. 그러니까 다른 놈같으면 까불까불하면서 엄마 <놀나> 아빠 뭐 이렇게 나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장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해민자체는 그 이미 벌써 이제 생각이. 지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정리를 했겠지만 엄마 아빠의 갖고 있는 생각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배려를 했던 것 같아. 요 사람 만나면서 5년을 만났어요, 10년을 만났어요. 그거는 사실 그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영화처럼 첫날 반해서 결혼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닌데. 몰라 난 그런 거는 별로 믿지는 않아 관심을 가졌다는 걸 어제 먹는 거야 그래도 100일이면 자주 만났다 그러면 그래도 하여튼 50, 뭐 30번은 만났겠구나 아니나? 일주일에 두 번씩만 났으니까 거의 30번은 만났다고 번은 몇 번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아까 이 얘기 듣기 전에 물어봤거든 처음하고 지금 100일이 지나도 계획이 어땠냐. 너무 무던하게 계속 그랬다고 해서 그렇구 어, 그렇구나.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거고. 계속 좋은 혜미가 남자친구 이번에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를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 믿을 만한 사람이고 혜미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생각,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 나한도 말했듯이 그런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는거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걸 받아왔겠지 좋은사람이라고 나를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사람이 아닌데 얘도 나한테 좋은사람이야 살려면 나한테 좋은사람이야 나한테 힘이 되는사람이야 그러니까 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다른사람은 딸을 시집보내면 사위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내가 해미를 보내면 우리는 해미를 잃는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 매룰리를 데려오면 은 사람을 하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낸다고 그랬 말이야. 우리 해미는 둘만 좋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네. 보고 자란 거건 배운, 배운 거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얘네 세대에 플러스 우리 세대인 거야. 그래서 그 집안 어르신이나 그 집안 사람 만약 에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애야. 저번에 니네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을 거야. 해미는 엄마처럼 친정보다도 이 시댁을 중요시하고 한수 같은 경우에는. 시댁보다는 아이고. 처가 쪽을 더 음. 중요시 여기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거에 우리는 엄마 아빠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걸들라서 제대로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걸 그,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거기도 너무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나는. 그니까 러 지금 엄마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해지.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스물아홉에 엄마가 결혼을 해서 지금 너가 스물아홉이지 29 29년을 시댁 생활을 하면서 엄마한테 내가 과연 우리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나 생각했던 거지. 아빠도 좀 잘했죠. 아빠는 지금도 어디 뭐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엄마와 같이 가기를 원해 엄마가 이제 그 시간이 안 되고 막 그러지만 아빠는 지금도 엄마를 자랑스럽게 이게 주변 사람들한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 그건 알아 맞아 그건 알아 이, 이게 늙어서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니네들도 마찬가지 내 배우자가 나하고 같이 가면서 아 나를 더 높이 봐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 내 남편이 나하고 같이 가면서 쪽팔리다 생각하고 내 말로나가 나내 남편하고 가면서 아이고 내 남편 데려왔는데 쪽팔. 이러면은 이미 아우신 겁니다. 내내 아,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는데서 나보다도 더 품격이 더 있고 더 높아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쳐다봤을 때. 생각해 주실 때더 높이 봐줄 수 있는 거지 그게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거야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빠는 지금도 어디 상가하든가 결혼식에 가더라도 엄마하고 같이 가길 원하는 거야. 아빠는 자랑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물론 너는 뭐 아까 저 카메라에 대고 엄마 좀 쳐다봐 아빠 쳐다봐 그러지만 은 그거 아니어도 아빠의 어떤 생각은 그런 거 물론 여자들은 다. 무순하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 고건 알겠는데 측근지심 진짜 알겠어 측근지심 <웃음> 아니야 그건 <웃음> 알겠어 그랬는데 힘들게 그게 문제 거지. 힘들게 해도 있잖아